쑥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좌우로 이 지나다니는 거예요. 뭐가요. 눈은 없어요. 코 입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였어요. 그 고유 형태가. 11시 넘으면 무조건 그 다른 방에서 자요. 일단. 일단 무서워 갖고. <웃음> 혹시 뭐 본인 소개 뭐 간단하게 뭐 한번 부탁도 될까요? 예, 논산사는 만한 살. 이아예 반갑습니다 예 형님. 네. 건보 사연 넘버 원. 지금은 또마 시대. Go g 예아예 사연 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3주 전에 목그 뭐 금요일 날 그때가 열1 시. 저녁 11시 50분 됐나? 네, 침대에서 이제 누우려고 왔는데요. 이제 그내제 몸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하얀 입은 그 귀신이 음.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아웃고 제가 이게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한 발짝으로 움직이면 그 창문인데,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쑥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좌우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뭐가요 잘못 봤나 싶어갖고 그냥 멍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방해 이게 들량들량하는 것 같고 그그 다음부터 멘탈이 나갔거든요. 아서 항상 저는 이제 잘 때도 불 켜고 자거든요 그게요.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 그 병원 가고. 그 정신과 선생한테 물어봤어요, 그걸요 그게 봤다고 하니까 조금 치료를 해주더라고요. 그 치료를 받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자꾸 방에만, 제 방에만 들어가면 그 형태가 자꾸 보여서 막 집에다가 막팥 같은 것도 막 번지고 막 그러, 그러거든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무서운데 지금도 제 방에 있거든요, 지금도. 제 방에 있는데 그게 자꾸 나타나니까 잠,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일단 약으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혹시 그 형체를... 보시... 혹시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형태 정확하게... 예,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예, 젊은 여자요? 뒷머리에 여자예요. 눈은 없어요 코 입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,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였어요 그 얼굴 <웃음> 형태가 부모님이 그러는데 왜 귀신을 불렀냐고 하는데 제가 귀신을 불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오는그 무덤 선생님 보면 방울, 방울로 방울막 접신하려고 막 울리잖아요 음. 예,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일도 집중이 안 돼요 일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연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혹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지 쪽에 혹시 이렇게 신내림 받으셨던 분들이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? 없어요. 없어요. 근데 이게 한 3주 전부터 보였다는 거죠. 예, 3주 전에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11시 50분에 저녁에 갑자기 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그 방울 소리 뜬 이렇게 울림 소리 들, 들고 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창문 쪽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 귀신이 이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이가 내가, 내가 제가 그래갖고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 창문 쪽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 그때 완전 멘탈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가만히 멍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. 지금 현재도 보이나요? 11시 넘으면 무조건 그 다른 방에서 자요, 일단. 일단 무서워가지고. 얼마 안 돼가지고, 저도 처음 봐가지고, 제가 귀신을 이게 봤을 때,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귀신이 뭐 보인다고 했을 때, 아유, 거짓말이겠지 했는데,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 완전 멘탈 나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래서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. 그, 지금 계시는 방이 어디 쪽인가요? 네. 거실인가요? 아니에요. 그, 제 방은 이제 따로 이렇게 달아냈어요. 집 옆에다가요. 네, 그 옆에 좌측을 보면 네. 이 산이고, 네. 이제 그 산소도 보이고 그래요. 아, 바로 창문 너머로 그 묘가 보이고 한다는 거죠? 예, 네. 예. 네. 그게 산 쪽에서 온 건지 싶어가지고, 자꾸 쳐다봐요. 이제 낮에도 아침이 구간에. 항상 밤에만 나와요? 네, 밤에 한, 그니까 유튜브로 그때 보고 나서 유튜브를 아예 안 봐요. 또 접신, 접신될까봐 그게 또 나타날까봐 아예 안 봐요, 지금. 혼자 살고 계신가요? 아니요.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버지, 어머니는 이제 그 원래 방으로 주무시고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달아낸 거예요, 집을, 방을. 그니까 원래 베란다에 있었는데 베란다에다가 이제 짐을 진 거죠.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아침에 이렇게 수돗물 같은 거 말고 생수 있잖아요. 대접에다가 생수를 따라놓고, 간단한 네. 그 이렇게 음식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보이는 자리에다가 아침에 놔두고, 그거를 하루 이렇게 묵히고, 24시간이 지난 다음에, 그걸 네. 그대로 들고, 집하고 네. 살짝 떨어진 곳에다가, 그걸 다시 요렇게 네. 다시 한번 거기다 한번 놔둬 보세요. 그 놔두면 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이게 우선 네. 귀신을 거기다 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밖으로 빼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. 이게 저희 집 말고 그 옆에도 이제 다른 가정집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도로에다가 놔면 되는 거죠. 그 도로 옆에가 지 산이거든요 산수 있고 그쪽 방향 쪽으로 그 산소 쪽 방향 쪽으로 아 밖에 나가세요? 예 그리고 집하고 떨어져 있는 쪽떨어떨어 떨어�... 바로 아... 집 바로 대문 앞에다 놔둔 게 아니라 흔히들 네.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대문 앞에다 음식 이렇게 놔두자 바로 대문 앞에다 놔두잖아요 그거는 조상님들 모시는 거고 이거는 집에 불러들일 수는 안 되지 이게 맞잖아요 지금 대문 그런 네, 쪽에서 그치? 놔둔 두게 멀리 최대한 멀리, 아, 안전 멀리는 멀리. 말고요 네, 집하고 좀 멀리 네. 조금 멀리 떨어진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둬보세요 아... 아 하루하루요? 우선 처음에 그 키신이 보였던 네. 곳에다가 하루 한 24시간 정도 놔두고 제가 약간 그꼭그 수돗물 안 돼요 생수, 생수 네. 그의점에 네. 파는 그런 생수 생수에다가 대접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뭐 네. 음식 좀 이렇게 조금만. 뭐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어. 그냥 조금 조금. 안제 조금이에요. 아. 조금만 이렇게 해 가지고. 아, 음식도요? 네뭐 이렇게 막, 아. 뭐 전을 막 이렇게 막한 부대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전을 그러니까 전 같은 걸 놔둔 다음에 쬐끔 진짜 막한 덩어리 정도 이렇게 쬐끔쬐끔. 아, 쬐끔쬐끔이야. 네 이렇게 많이 차려 두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귀신이 갔긴 했는데 또밥 얻어 먹으려고 또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. 이게. 아, 그런. 네, 예,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조금 조금씩. 야, 알겠습니다. 음, 음. 제가 말했던 게 이게 무조건 아다 되어 이거는 아니에요. 네. 예. 음,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걸 알려준 거지. 이게 이것도 안될 수도 네. 있는 거예요. 무조건 내 말이 아 맞다 아, 이것이 아니라. 근데 그 유튜브에도 방울 소리 내면 그게 창문 바깥쪽으로 안 들리지 않아요? 원래는요? 음 근데 흔히들 방울소리는 귀신을 이제 불러들인 거긴 해요 귀신을 불러들인 아,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굳이 꼭이 방울소리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는 생각은 좀, 저는 좀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을 불러들이라면은그 현장에서 그 무당분이 그 방울을 들고 그 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건데 모니터에서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는 거는 아, 불러들이지는 못불러 그렇게 해갖고 오지는 않거든요 사연자분이 유튜브 틀었을 때 하고 귀신이 들어왔을 때 하고 어떻게 이게 어쩌면 아다리가 맞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, 시즈, 이제 사연자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봐가지고 어, 불러들이지는 안해요 어 아침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예 알겠습니다 예, 네, 예 사, 감사합니다 예 사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, 네.